안녕하세요. 동판의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죠.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준비를 미리할수 있고 또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에 서점에 가면 내년 또 전망, 예측, 또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까?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책들을 사봅니다. 왜냐고요? 내년이 당장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 누구나 미래를 알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흥미 있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 유튜버 듣지 마십시오 또 너무 짧은 동영상 선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짧은 것들은요. 우리들의 생각하는 힘을 막아버립니다. 생각하는 힘을 방해하죠.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이것들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인사이트라고 하죠. 길게 멀리 보는 것. 이 통찰력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자극적인 것들입니다. 가능하면 찬찬히 오래 들으시고 또 가능하면 짧은 동영상보다 긴 동영상에 익숙하는 것. 즉 책을 한권 보는 것은 꽤긴 시간이 필요하죠? 요즘은 그런데 독서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생각하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대충 살아도 직장 구하고 또 대충 살아도 집 사고 또 대충 살아도 돈 모았습니다 물론 이때 대충 살았다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르게 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만 열심히 하고 정말 주어진 직장에서 또 주어진 일태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어지간하면 직장 구하고 집 사고 돈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서도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 보십시오 아무리 해서도 직장 구하기 힘들고 첫째, 두 번째, 집 사기 힘들고 <웃음> 그러다 보니까 돈 모으기는 더 힘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옛날에는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라고 표현했죠. 그렇다면 그 옛날과 지금 사이에는 몇 년이 있었을까요? 10년, 20년, 30년이 있었죠. 그래서 길게 보면 엄청 바뀌어 있는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들은 따지고 보면 1년, 1년, 1년이 계속 쌓여오면서 만들어진 변화죠. 그래서 미래를 안다는 것, 즉 통찰력, 인사이트는 길게 보는 힘과 더불어 가까이 보는 것을 항상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끝까지 찬찬히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돈이 흐른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돈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어떤 방향? 돈이 필요한 쪽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즉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네? 그렇다면 내 돈을 돈이 나중에 미래에 흘러갈 길목에 탁 갖다 놓으면 돈을 앉아서 벌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통찰력은 중요하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우리는 인터넷 혁명 닷컴 버블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인터넷 혁명이 2000년 닷컴 버블로 주식 시장 경제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비록 투자 시장은 망가졌지만 그때부터 인터넷 혁명, 인터넷은 그 뒤로 지금까지 마치 아메바처럼 크게 크게 크게 크게 계속 번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큰 버블 2000년도에 다큰 버블에만 꽂혀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 인터넷 혁명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때로부터 10년 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손안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지금 이 영상도 손안에 인터넷, 즉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때로부터 10년 뒤에 손안에 인터넷 모바일 혁명이 있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모든 것이 모바일로 다 가능합니다. 그죠? 돈을 보내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다 가능하죠. 지금 저희 돈 파는 가게 동영상을 보는 것도 다 가능하죠. 손 안에 인터넷, 모바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 2010년도에 모바일 혁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핸드폰에 비하면 스마트폰은 매우 매우 비쌌죠 또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깔려져 있었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프로그램들이 등장했습니다 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왜 전화기가 그렇게 비싸야 하느냐 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옛날 핸드폰을 고집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에 빨리 반응했던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나 모든 비즈니스에 엄청난 성장을 했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엄청 뒤떨어졌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입니다. 2020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그리고 메타버스 자, 전기차 메타버스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메타버스, 특히 메타버스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인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타버스가 게임하는 것 아닌가 메타버스 이꼴 게임으로 생각하는 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을 겁니다 그때 전화기가 왜 이리 비싸? 그렇게 비싼 전화기가 왜 필요해? 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후 2030년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요? 자, 2000년, 2010년, 2020년까지 10년 단위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저 시간들을 더 짧게 나누면, 2011년도 있었고, 2012년도 있었고, 또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1년, 1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것이 어느 날탁 보니까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2030년대에는 지금부터 10년 후 2030년대에는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를 알아맞히는 것보다 요 알아맞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아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알아 차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알아맞히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히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언이다,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감각입니다. 감각. 이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통찰력 훈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통찰력 훈련의 핵심.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알아차림. 자, 10년 후, 지금부터 2030년대에는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있을까요? 자, 알아차림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 단위로 크게, 크게 보면 엄청나게 세상은 변화되어 있는데 그 변화는 사실은 1년, 1년 변화가 합쳐져서 펑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컨대 우리가 큰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것, 전기차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전기차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전기차 하면 아직까지는 성용차만 떠오르죠. 눈앞에 전기 성용차들만 보이니까. 그런데 각종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트럭도 개발되고 있고 전기차 버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상상의 나래를 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나라의 우주행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지만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상상의 나래를 펴야 한다는 거죠 자 전기차는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 봅시다 여담입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10년 전에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저는 그 당시 앞으로 10년 뒤 그러니까 요즘이죠 집값이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분들이 집을 팔 거다 또 저출산 집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줄어들 거다 이 생각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이죠. 앞으로 10년 뒤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완전 틀렸죠. 저만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즉 10년 전고령화 저출산을 이유로 집값 하락을 예측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통찰력이라는 것, 통찰력 훈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당시의 큰 실수에서 비롯된 반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집값 하락이 아니라 집값이 크게 상승했던 가장 큰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물론 어떻 공급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겠고요.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왜 공급이 부족했을까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 즉, 인구가 늘어나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늘어날까요? 바로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10년 전, 20년 전에는 한 가정에 4명, 5명이 자랐죠,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세대를 독립해 나가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집이 필요해진 거죠. 즉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대수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떨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출산입니다 요즘 가정마다 4명, 5명 생활하는 가정 흔치 않죠 즉, 10년, 20년 전과 세대 분화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집값 예측을 잘못한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고령화는 더 심해졌는데 세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세대수 증가는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집값은 오를 일은 별로 없겠다는 생각은 일단 가지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기차는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제가 집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이것과 관계되는데요. 전기버스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기존의 차들 디젤 또 휘발유 차들은 전기차가 아니었죠. 그런데 전기차가 된다는 것, 버스가 된다는 것, 공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죠? 전기차는 엔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공간이 엄청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니까 전기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습니다. 세탁기 돌리죠. 밥할 수 있죠? 빨래할수 있죠? 뭐 각종 조명은 말할 것도 없고 온열, 냉난방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또 전기차 버스니까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은택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집에서 다할수 있는데 전기차 버스 안에서도 다할수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요즘 청년들 1인, 2인 가구들 앞으로 전기차 버스를 집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이 가능하고 또 전기차 버스를 집처럼 공간 넓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1인 2인 가정이라면 말입니다. 또 주말이면 어디든 놀러 다닐 수 있고 주말에 아니더라도 요즘 재택근무를 통해서 전기차 버스를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상은 우리가 믿기 힘들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크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드론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드론은 10년 후 세상을 어떻게 바뀔까? 또 상상해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요즘 왜 뉴스에 교통사고 뉴스 나오잖아요. 몇 명이 죽었고 사고가 어떻게 났다. 자, 10년 뒤에는 요 드론 교통사고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음주운전, <웃음> 드론 교통사고, 드론 사망사고, 드론 속도위반 <웃음> 자 그런 생각 해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어쩌면 드론이 지금의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기차와 드론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0년 후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도 그런데 1년 뒤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이라는 큰 변화도 갑자기 10년이라는 시간을 점프업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1년, 1년, 1년이 쌓여서 10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통찰력 훈련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통찰력 훈련은 곧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인데 이 생각하는 힘은 어떻게 길러지냐. 관찰,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 관찰, 생각. 기록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그것들이 쌓이면 바로 큰 통찰력, 미래를 알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라 겁니다 자 미래를 알수 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기회이고 경쟁력이죠 미래를 알수 있다면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고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통찰력 훈련, 생각하는 힘, 관찰하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예, 근데 우리 동네 너무 멀리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동네, 그다음에 내가 다니는 일터, 직장, 그다음에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회이 세상은 무엇이 달라지고 있을까? 이것을 1년은 너무 깁니다. 대신에 3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번 관찰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보는 것 이것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요 혼자 하면 상당히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다든지 또 아는 지인들과 함께 한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내년에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저희 돈파는 가게가 바로 이 통찰력 훈련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돈파는 가게 계속 구독하고 계속 관찰해 보시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돈 파는 가게 콘텐츠만 꾸준히 습관적으로 계속 구독하고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다 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2년 내년 돈 파는 가게는요 그래서 통찰력 게임이라는 카테고리를 오픈해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를 알수 있는 힘을 기루자 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통찰력 게임 카테고리를 어떻게 제가 운영할지는 나중에 2020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고요 우선 12월달 특집 방송을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내년 또 우선 당장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 단위의 큰 변화들은 1년 1년이 쌓여서 된다고 했죠 어, 그래서 1년 1년을 보는 힘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내년 또 2022년도죠. 내년도에 이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 이 저자를 불러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년 시장은, 내년 사회는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트렌드를 중심으로. 그래서 트렌드 모니터의 윤득한 이사 편집자,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윤득한 이사님을 불러서 같이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몇 개로 잘라서 다음 주부터 당장 하나씩 릴레이로 방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2년 트렌드 이 특집 방송을 꼭 시청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대로 너무 자극적인 것 너무 짧은 것에 익숙하면요 우리는 생각하는 힘이 줄어들고 떨어지고 그것은 곧 통찰력을 방해하고 그 결과 우리는 준비할 수 없고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트렌드 이특집방송으로 준비한 인터뷰 영상 꼭 시청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누구나 미래를 알수 있습니다. 돈 파는 가게랑 함께하면 늘 습관적으로 시청하기, 구독, 알림 버튼 설정해 주셔서 습관적으로 돈 파는 가게와 함께하면 어느덧 미래를 알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고맙습니다.